결혼 축하하고 찬용이 형 너무 괴롭히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<웃음> 유진아 결혼까지 아유, 하는 걸 보게 됐네 오빠랑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결혼 축하해 유진아 어, 사랑하는 형님 먼저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게 사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아주 이쁜 형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항상 이루시기를 바라고요. 아 찬영 형 결혼 축하드려요. 찬영아 결혼 축하해. 결혼 예쁘게 보내. 찬영 형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. 표진아 아, <웃음> 결혼 축하해. 행복하게 잘 살아요. 어, 일단 언니 결혼 너무 축하하고 잘 살아. 결혼 축하해. 찬영 오빠 결혼 축하드려요. 너무 과한 미모의 신부를 얻으셨던데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.